안녕하세요 <웃음> 어, 혹시 정말로 스피드 페인팅 영상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별 영향과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 소리 꺼주시고 봐도 무방하고요 <웃음> 혹시 썸네일 보고 나서 아, 내가 구독한 채널이 아닌데 왜 이런 영상이 내 구독 피드에 떴을까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 귀신 얘기 올리던 채널 맞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오늘 올라가려고 했던 영상이 창부 대신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보 찾는 것도 꽤나 오래 걸렸고 이 얘기들을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돼서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귀신 이야기 대신에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했던 수살귀 일러스트 스피드 페인팅을 보면서 <웃음> 함께 변명을 들으시게 됐네요. 네. 음 사실 제가 퀄리티를 조금 낮추고 빨리빨리 영상을 제작을 한다면 아마도 약속을 드렸었던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다섯 시죠 오후 다섯 시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퀄리티를 조금 낮추고 제 시간에 올리는 것보다는 한주좀더 쉬어가면서 더 나은 퀄리티로 영상을 만드는 게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웃음> 만약에 제가 조금 더큰 유튜버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로 아 이러이러해서 이번주 영상은 못올라갑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밖에 이번 일정을 설명드릴 수 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보 찾는게 오래 걸렸다 뭐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다 변명이고 게을러서 그런거죠 <웃음> 그러니까 다음 영상 부터는 제가 게으름 조금 덜 부리고 열심히 해서 채널에 다시는 스피드 페인팅 영상이 올라오는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업로드 일정 살짝 설명을 드릴까 해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상부 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주 대신에서 올라가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12월 3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에는 한해 마지막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괴물들을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속에 있는 그림도 얼추 마무리가 되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